세이지는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어 공간을 순간적으로 변형시켜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클래스입니다. 직접 창조한 카이브와 마력을 제어하는 타리스만을 다루는 세이지는 원거리에서 강력한 힘으로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동시에 틈을 노리고 접근해 오는 적에게 방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고대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 보기 세이지 편입니다. 번뇌하는 밀실은 응축된 카이브의 힘을 특정 범위 내에 원하는 곳에 던져 일정 시간 소환해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경직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백이 됩니다. 또한 세이지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되고 심화 기술을 활성화 시 카이브가 이동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공간 파쇄는 공간을 비틀어 발생하는 균열의 빛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이 기절하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이 됩니다 또한 적에게 출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허상침식은 카이브를 적을 향해 위치시켜 차원을 개방한 후카이브를 다시 회수하며 차원을 닫아 공격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기절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백이 되며 세이지의 공격력이 증가되고 적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아토르의 심판은 아토르의 힘을 공중에 소환하여 적을 향해 강력하게 내려칩니다 적을 바운드시킬 수 있고 타격 지점에는 차원의 균열이 생성되는데 차원의 균열 위에 있는 적은 아토르 의심판의 피해량의 일정 수치만큼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형상질주는 빠르게 공간을 질주하며 두 손에 힘을 모아 적을 공격합니다. 첫 타격 성공 시 경직이 되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적에게 빠르게 다가가는 진입 기술로 허상침식, 공간 붕괴, 아토르 의심판 기술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공간 붕괴는 공간을 붕괴하여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넉다운시키고 출혈 피해를 입히며 방어력과 치명타 확률도 감소시킵니다. 균열의 연결고리는 카이브의 공간에 육체를 밀어놓고 짧은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한 뒤 복원합니다. 이동 중 무적이 되고 기술 사용 시 7초간 공간 붕괴, 대붕괴의 기술 피해량이 15%가 증가됩니다. 또한 모든 상태 이상 효과가 제거됩니다. 균열의 파동은 차원을 열어 적에게 강력한 파동을 날린 후 차원을 깨뜨리는 공격으로 적을 분해합니다. 타격 성공 식 적을 기절시키고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전방 가드나 슈퍼아머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붕개는 하늘의 공간의 힘을 열어 전방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바운드가 되며 기술 버튼 유지 시 피해의 50%가 추가 적용됩니다. 기술 사용 중 회피 혹은 균열의 연결고리 기술 사용 후 다시 기술을 사용하면 이어서 매끄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상의 교작은 적의 위치로 카이브를 던져 공간을 왜곡하여 공격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띄울 수 있고 화상 피해를 입히며 세이지의 치명타 확률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됩니다. 세이지는 기술 사용 시 15초간 기술 피해량이 10% 증가합니다. 또한 고대의 지혜를 통해 15초마다 공간 붕괴, 아토르의 심판, 균열의 연결고리를 사용 시 해당 기술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기화되며 세이지의 생명력이 15% 회복됩니다. 고대의 지혜가 사용 가능한 시점은 세이지 좌측에 나타나는 고대의 기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클래스 세이지는 시공간을 제어하며 파괴적은 힘을 구사하는 마법사형 클래스입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지배하며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를 활용해 적을 혼란시키며 제압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아토르의 주먹을 소환해 적을 섬멸하는 위력적인 마법도 구사할 수 있고 하늘에 다른 차원의 공간을 열어 전방의 모든 적을 소멸시키는 대분계는 균열의 연결고리와 함께 사용시 매끄럽고 강력하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무거운 사명을 등에 짊어지고 멸망의 때를 기다리던 고대인 세이지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최후의 고대인 세이지를 곧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비리보기 세이지 편이었습니다